리는 안녕 아 귀여워 와 얼굴 얼굴 크게 무슨 일이야? 와 진짜 커와 크다 이게 실제 늑대 크기라고 일반적인 늑대? 와 진짜 크다 g 이 m 가 작을 수도 있겠죠? 그렇다고 해도 쟤는 3m가 되지 않을걸? 나는 나는 그래도 늑대보다 커 왜냐면 나는 3m니까 제 주위에 있던 애기찍찍이들은 지금 편집 때문에 잘려 나갔습니다. <웃음> 편집됐어요. 우리 찍찍이들 지금 다 하차했습니다. 아마 이제 특 게스트로 부르게 될 듯? <웃음> 안타깝게 되었구나. 그들은 이미 편집되어 사라졌네. <웃음> 가끔 머리 위에 등장할 거예요. 머리 위에는 아직 그 녀석들의 자리야. 당신을 죽였어. 무고한 아기시들을. 내가 죽은 게 아니야. 오해의 소리 하지 말게! 아닐씨 그거는 우리 편집자가 죽였어! 그치? 빨리 말 맞춰 빨리 빨리 말 맞춰 맞습니다! 봐봐! <웃음> 봐봐! <웃음> 와맞다잖다 그.. 그 저격수 지금 이 악물고 말하시는 거 아니죠? 오이쇼물도 야아 <웃음> 좋아 조만간 우리 편집자를 편집자를 초밥으로 만들겠습니다 편집자를 초밥으로 만들겠습니다 참치초